작년부터 조금 관리를 들어가면서, 네. 어, 여기 이제 TR하고 이제 비대제, TR, 어, 두번 옆면이 주의한 거고. 19.5. 음. 19.4%나네. 음. 음. 19. 음. 19. 거봉을 그렇게 오래 농사졌어도, 어, 당도 20% 이상을 못올려봤어요 네. 근데 슈가럭이라는 제품을, 에, 거봉에 적용했을 적에, 올 같은 경우는 당도가 다 20% 이상 올라가지고 네 저는 지금 충남 논산에 지금 샤인머스켓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이 이 샤인머스켓 농장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샤인머스켓이 작년보다 비대가 엄청 커지고 네. 그 다음에 당도가 엄청 올라왔다면서요 네.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 잠시 후에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수확기가 아직 안 됐어요. 여기 배꼽 있는 데가 네. 이제 빨간색으로 되고 파란색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아, 여기... 하란 네. 점이 없어야 된다? 네. 요건 17부로, 18부로서 나갈 거예요, 아마. 아, 아직. 요건 아직 좀 수확기가 안 됐지요. 요 정도면은 지금 꽤 무게가 나갈 것 같은데, 이것도. 요건 1kg 가까이 나간다고 봐야지. 아, 1kg 가까이? 네. 아. 알은 요 정도 알이면 20g. 어, 하나에? 네. 19g, 20g 나간다고 봐야지요. 어. 요 송이 같은 경우도 이런 것또 이롱은 무조건 1kg 넘는다고 봐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좋다고 봐야지, 상태가 이렇게 좋으니까. 작년부터 조금 관리를 들어가면서, 어, 여기 이제 TR하고 이제 비대제, TR, 어, 두번 옆면이 위한 거고. 그건 언제 쓰시죠? 네. 어, 4월 10일 날 추정이 끝났으니까, 2차, 2차수정 끝나고 일해치고 어 보름 있다 또 한번 치고. 아그 티아를 네. 치기 전하고 네. 치고 난 다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과가 서서히 커지지요. 아. 과가 서서히 커지는데 티아를 당점이 다른 과일은 똑같이 확 커지는데 티아을 치면 이 우위부터 커져요 우에 우에알부터 서서히 내려와서 밑에알고 우에알하고 똑같으면 다큰 거예요. 또 당도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어, 수정 끝난 지 100일 됐어요, 100일. 아, 수정 끝난 지 100일 예, 됐네. 100일 됐는데, 지금 수정 끝나고 90일 만에 당도 측정을 했는데, 밑이가 14, 15, 뭐, 이렇게 16,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당도가 14, 15? 네, 밑이, 미티 당도가, 밑 당도가. 아, 맨밑 당도? 예.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슈가렉이라는 제품을 쳤는데, 예, 면 시비 한번 하고, 관수를 지금 세번한 상태예요. 슈가렉이라는 제품을. 근데 이제 생각보다 당도가 엄청 빨리 올라가고, 어, 거봉 조기 가운에서 거봉을 그렇게 오래 농사 졌어도, 어, 당도 2 0 이상을 못올려봤어요 네. 근데 슈가럭이라는 제품을, 에, 거봉에 적용했을 적에 올 같은 경우는 당도가 다2 0 이상 올라가지고, 공판장에서, 어, 경매를 안불르고 정가로 다가져갔어요 가격을 얼마나 더 받으신 거예요? 작년보다 뭐 몇천 원씩은 더 받았지, 한 오천 원, 만 원까지. 그걸 적용해서 샤인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 샤인도 상당히 당도가 빨리 올라가고 맛이 좋아요. 그리고 또 먹어보는 당도를 입당도라고 하거든요. 입당도가 이 슈가렉을 쓴게더 좋아요, 입당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었을 적에 일반 당도보다 더 맛있는 고유의, 포도 고유의 맛을 더 내더라고요. 봉지 싸기 전에, 옆면 시비용, 저, 슈가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면 시비가 아니라, 송이 위주로, 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열매 위주로만, 쭉어 뿌리고 다니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서는 봉지를, 봉지 싸기 3일 전에, 한번 처리를 하고, 관수는, 어 내가 두번 처리를 할 거냐, 세번 관수를 할 거냐, 요걸 생각해서, 어 수확, 10일 전에는 넣어야 되거든요. 슈가렉 넣기 전에, 당도하고, 네. 숟가락에 세번 넣고 난 당도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봉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당도를 17, 18 많이 나가야 고 정도 출하했는데 거의 뭐 거봉 같은 게 20% 이상 다 넘어서 출하했으니까요. 를 아. 그거 먹어본 사람들이 그런 맛 처음 봤다고 하니까요. 네. 20년 농사지면서 포도 수확할 적에 한 송이 딱 잡고 그한 송이를 다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이제까지. 아. 원래 농사짓는 사람들은 많이는 안 먹거든요. 과일 좋아하지 않는 이상. 품질 보느라고 당도 보느라고 한두 알씩 먹어보는데 제가 올 같은 경우는 한 송이 잡고 다 먹어본 적은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당도 측정기 당도보다 입당도 먹어보는 당도가 더 매력있고 이더 달게 느껴지고 자꾸 땡기는 거예요. 요한 일주일 있으면 당도, 밑당도가 어 17브록 쯤는 나갈 거로 봐요. 지금도 15, 16 15, 16은 나가니까 방금 딴샤이머스켓그죠 네. 맛을 보겠습니다. 이 위가 더 맛있으면서 위가? 네. 어 엄청 달아. 꿀물이네요. 이게 하나 먹고 나면, 그 다음 또이샤이머스켓 먹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자동이에 자동. 자꾸 뒷맛이 좋아하고 자꾸 땡겨, 모도 맛이. 엄청 맛있어요. 어우. <목소리> 그러니까. 음. 19.4%에서 나왔네. 수확도 당도가 높으니까 어. 당연히 빨라지지요. 아. 당도가 빨리 올라오니까. 비대가 빨리 되고, 네. 그 다음에 당도가 빨리 드니까. 빨리 드니까 남들보다 빨리 출하네. 농사꾼이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만 빨라도 더돈 차이는 엄청나게 나거든요. 아. 한두 박스가 은는 물론이지만 일주일 빨리 딴다는 건그 최고 많이 딸적이가 일주일 당겨진다는 거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수익 그룹 따지면 어마어마한다고 봐야 돼요. 티아라고 어, 슈가렉을 치면 열과가 안 나요. 유기인산이나 유기칼슘이 들어가 있어갖고 거봉 같은 경우도 열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열과가. 최고 상품이 나온 거네. 샤인도 열과 때문에 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밭 같은 경우 열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샤인 농사를 지면서 당도를 밑에. 포도 밑에를 이렇게 당도계로 체크해가지고 18.5 나온 게 이번 처음 경험을 했다 아니 근데 슈가 렉이 어떤 이유 때문에 당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송이처리 하는 거와 관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송이처리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분자당을 써가지고 과피 흡수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저분자당으로 쪼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피와 과육 사이에 1차로 흡수가 되게 만들고 2차 비대될 때 관주를 하게 되면 입면에 어, 만들어진 자연당 외에 뿌리 쪽에서 빠르게 흡수될수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피로 흡수가 되고 뿌리에서 흡수가 되고 입에서 만들어진 전분이 당으로 변환돼서 과에축적이 되고 요세 가지가 맞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하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면서 입에서 만들어진 거 합쳐지면 갑자기 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보통 1차 처리하고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이 좋아지고 모레부터 당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1일날 처리하고 일주일 간격이면 7일이고 3일 처리하면 14일이거든요 14일밖에 안 걸려요 길게 잡아야 20일이거든요 그 20일을, 20일에 을 이십일일 1차 2차 3차를 처리하시고 그냥 두시면 돼요 그당이 그러니까 오르면 그냥 수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당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비대를 시키면 과의 수분 농도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당이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거든요 자연적으로 그거를 인위적인 당을 뿌리나 과피로 해서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원리는 비가 많이 오거나 구름이 끼었을 때 당이 안 올라온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햇빛만 한 2, 3일 정도 쬐면 그러면 당이 원하는 당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TR도 마찬가지 비대도 보통 김천지방 같은 경우에는 2차 지베레린 끝나고 15일에서 20일부터 사용을 하는데, 안성이나 천안이나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2차 지베레린 하고 25일, 30일부터 사용을 해요. 근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작년에 상주에서는 8월 10일날부터 1차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후기에 수확을 할때는 동일하게 똑같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서서히 커지는 것도 있고요. 얘는 열과가 없어요. 열과가 안 생깁니다. 슈가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을 거기에 이제 질소가 1% 프로가리가 5% 프로 칼슘이 9% 들어가 있는데, 우리 쓰는 칼슘이 일반적인 칼슘이 아니라 이제 그 식음료 쪽에 들어가는 칼슘을 주로 써요. 아스파라긴산 칼슘이나 아니면 글루타민산 칼슘이나 이런 걸 쓰는데 거기에 관주를 했을 때 그것도 칼슘이니까 인산하고 반응을 하거든요. 토양내 인산하고. 그래서 그거를 반응하지 못하게 저희 약제 중에 이시퍼트라는 약제가 있어요. 염류를 없애주고 칼슘을 고통해주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토양에 들어가면 인삼과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흡착이 돼서 어 용탈이, 용탈이 잘 안되고 어 계속 지속적으로 당을 어 뿌리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Here we go.